딱 보다시피 자연인 곳으로 왔는데 좀 젊어지는 느낌이 나요. 요즘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있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이런데 오니까 좀 젊어지는 느낌?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 모기 등등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니다 참고 감안하고 사진을 이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극장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세븐틴 주는 촬영을 하러 올라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오, 좋아. 아주 좋아요. 원래 전래요 아, 근데. <목소리> 야 진짜. 실존 주의에 <웃음> <웃음> 아저 무슨 노가 들을 것이죠. 이럴 때는 a 이에요 어떤 한 일을 나라, 나는 어는쥐 나는 어 나는 어나는어어 여기도 딱 바람 불때딱 소중한 아. 사아힘이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 득하겠습니다 어땡스맨와이기 되게 좋네 음악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음. 그니까 들어 와 약간 물마이들도서 힙합스러운데? 다 너무나 맛있었어 진짜 무섭다. 아아 <웃음> 문제일 <알>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되게 듣기 싫다 내 목소리가. 아니야, 매력 있어. 매력있게 불러야 되는데 약간 별로야 짠짠 <웃음> <웃음> <웃음> 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 컨텐츠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훨씬 뭐하는 걸까요? 이게 뭐야 이거? 와 진짜 여기 민들레가 있어요. 씨앗을 보면서 난 느꼈다 떨어져도 자연스러운 떨어짐이 좋은 것이구나 절로 갈래? 사실 이쪽은 볼거 없어 봤어.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나 어차피 시간 많아 우리 차형 밀려가지고 4시 반부터 인데 음... 나도 시간 많아 너, 못 너네가 못 밀려서 해. 우리도 막... 밀렸어 형은 안밀려많잖아 음... 나도 엄마 <웃음> 바쁜 사람이야 아니 내가 택시 타고 왔잖아 해결. 기사님께서 나한테 사실 들판 위에 학생들이 놀고 있네요. 그래서 어 아, 그렇네요. 잠깐만 잠깐. 유명 아니야? 애들 <웃음> 보나 네, 지금. 형형 네.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들판 위. 아 맞네. 어 아, 이따 봐. 우리 애들였어? 어 우리 애들였어. 인기인가 이거? 약간 목차라 때 같은. <웃음> 야, 목차라 때. 오 소다. 아이돌. 야 우리한테 돈다. 진짜 우리를 본다 어. 야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로 가는 길이 있겠지?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소 키우기 힘들겠다 정한이 형 친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난 빨리 그 편을 보고 싶고 어, 나도 너무 재밌을 거 같아 세팅클럽은 <웃음> 진짜 아이가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재밌어졌어 아 맞아 <웃음> 난 고잉 세팀틴좀재어어고 o w 팀도 재밌어. 어 k <웃음> 어, 형이 냉장고에 o 창이 k 건지 알았 know. I 알았 o w I know. I k 아난네가 그거 살때 어... 없었잖아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계속 보고 있었거든. n o w I know. I know. 이 k n o 로한 거겠지? w I 로한거 w I know. 간그 진짜 대박이 진짜 저거봐 진짜 크다 저거봐 아니야 난 설마 향이 속을까 하면 던져봤을까 초록색을 보면서 야돼 하나 둘 안녕 난캐 이름 뭐예요? 이름은 요 이름은 캐러시에요캐러시몇이에요캐러시는두 딸. 지금 거의 3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 두 딸. 3살 다돼가 레몬은 뭐 네. 레몬 그거.. <웃음> <웃음>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위, 가위, 보. 아, 좋다. 뽀스해주세요뽀요안 해요, 뽀안해요 왜요? 는 호시 안 될까요? 너, 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어, 시 <웃음> 안아주세요. 안녕 언제까지 이렇게 멋있을 거예요?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머리 언제까지 기를 거예요? 기르고 싶은 분이지. 오. 낭만적이야. <웃음> 손 잡아주세요. 가이바이보가위바 가위바위보. 가이바이보가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가만들어가요바위보가위바 효정어요 내가 해줄게. 아 내가 네, 안 했네. 음, 저 캐럿이에요. 안녕. <웃음> <웃음> 야 너무 좋아. 미치겠다. 뭐하셨었어요 이젠가. 어? 짠. 어? 아, 캐럿아. 심쿵하잖아. 응. 짠. <웃음> 네? 정원 오빠. 정원 오빠 어디 가요? 나 잠뻑 봐라. 영호 오빠. <웃음> 이자리요이니요 아, 근데... 지금 자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에요 자리에? 이자자잘 가. 자리에? 이 자리에? 이자리이 자리에? 자리에? 이 자리에? 시자리자자 왜? 아,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제목 텐츠 촬영인지 이아 아, 이건... 아, 아. 아, 음, 음. 아, 내가 원래 아메리카노 못마는데 인생에 쓸맛 알아. 아, 어. 왜 나는 안 줘? 이 와. 아 내거 먹지 마! 싫어 오빠 캐러이요 어디야? 나 지금 쌈장 매력에 음. 빠졌잖아. 원래 쌈장 잘안먹고어 어. 너무 기름 빠졌어. 음. 고추도 먹어, 고추안 먹어. 고추는 못 먹어. 왜? 아직 레벨이 아직 안왔어 아니, 는기구나 나도 아직 레벨이. 먹어. 고추 Hey, baby. I'm not baby. What's your name? I'm Groot. 아, oh, Groot. h g Hello, g o i n g g e 아, 하늘 섬을 갔다 왔다. 아, 사실 여기는 지금 좋은 하, 하늘이거든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하려고 어? 그 지금 하늘에 와 있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하늘인데?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 타고 오셨나? 저희는 그 여기 오늘 그 라인 좀 뭐지? <웃음> 저희, 저희는 청사기 아, 때문에 네. 네. 정한이 형 따라서 왔어요. 정한이 형이. 무슨 남 같은 남나 몰라. 키울 때쓰러져도나 그래. 몰라. 아, 그냥 너도 찍어봐야 시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없는 오는 게나는가는게 가... 있어요. 오는 게 있는 거. 캐럿바라기. 영상 찍고 내가 어? 해바라기네? 난 캐럿바라기. 어? 해바라기네? 난 캐럿바라기인 거몹 <웃음> <웃음> <복실> 윙크 마지막. <웃음> 근데 내가 좀 예쁜. 그러다 이거라 약간 이런 느낌? 야 진짜 사파리 같다 약간 <웃음> <내가> 이런 느낌? <웃음> 야 이거 진짜 너 저쪽 가, 가는 줄 알았어 내 <웃음> 진짜 그거 막 되게 진짜 그거 타고 있는 거 같다 타고나고 <웃음> 타고나 <웃음> <웃음> 민지 앞에 찍혔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승관이가 이렇게 제 팔을 찢으면서 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 <웃음> I like you. <웃음> <웃음> 제발, 거기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어떤 말을 바라냐면관 누워있어, 무드만 잡을게. 제발, 무드 잡아주세요. 군인 안녕. 멤버들이 제 얼굴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서 살살이 <웃음> <웃음> t 아!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아니잖아, i 들아 you to see me as well. I don't know. I 어 o n 아 k 아 o <웃음> 그명 누구냐? 아이한명네 네, 네, 네, 주위에 있는 지금 내명이 네 어, <웃음> 4명 네네 같은데 지금 정확해 아니야 마지막 내가 널 구해줬어 종수한대 맞고 이어들렸는데한대또 저랑 싸워 네? 너? 너 이거 광대해. <웃음> 아, <웃음> 자꾸 맞아. <웃음> 미안해라. 아몇 <웃음> 아, 대를 맞는 겁니까? <웃음> <웃음> 요 여러분. You make my day. 형장입니다 쇼케이스. 빨리 무대 올라서, 올라가서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파이팅 까지 부르자. 아예. 까지 부르대. 같이 부르자! <웃음> 그! 다! 어느 그 상대모사 전문 다. 호시? 내가 네, 나도 목소리 되게 잘 따라하는 편이고 호시 전문 저는 아 호시는 전문 아니야 호시는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뭐 캐릭터들 말고 뚱이라든가 아닌데요? 뚱인데요? 핑핑아! 스폰져? <웃음> 누구세요? 핑핑의 아. 친구 정하니 야 아! <웃음> 핑핑의 친구 정하니 <정환이>. 지금 <웃음> 기자사진을 예쁘게 찍히기 위해서 복귀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일월자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섯 시간 정도 귀는 얼굴에 있는 모든 정신 그 신경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마사지해 줘야지 귀를 뜨겁게 해줘야 돼요 항상 표정을 아 우. 우우 하면서 하면서 해서 털을 들어요아 공개가 와 벌써 3시 40분이네요. 네 거의 4시라고 치면은 이제 진짜 2 시간 남았는데. 어, 아 어, 근데 아직 좀 실감이 좀안 나요. 사실. 근데 이따 시작하면은 기자분님들 기자분들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제 살짝 긴장이 될것 같긴 한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토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어떤 프로세요? 네, 그 에피소드 호시 씨 에피소드가 뭐어요 마이크 남겨 다 긴장해서 안되면 넘기거든요. 멘트 울렁증이죠. 네, 네. 멘토 울렁증이 좋아지 오늘 쇼케이스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웃음> 쇼케이스 보세요. <웃음> make m 마이데이 앨범 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 많이 들어주세요감사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겁다 라는 곡을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두 노래 모두 뭔가 노래도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어, 많은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여름이라서 시원한 곡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 여름이 시원한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되게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신있어하고 뭐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13, 13명이 정말 팀워크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건데요 그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무대에는 정말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17 아 네. 이 한마디 들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또 말해주시면 좋았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고 활동 끝나도 다음 에본도 기대해주시고 다음 에도꼭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진심히 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기자님들께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기분 좋고 잘될것 같아요. 니다 아주 좋은 시작! 시작, 시작. 어, 활동 화이팅! 화이팅! 예스! 감사합니다. 나도 불러 나도 불러 나도 불러 나왔어 나왔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기다렸죠? 저희도 아,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진짜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진짜 목이 really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voilà. 좀... 드디어 오. 미니 오즈 앨범이 아, 발매가 되었는데요. 아, 진짜. 진짜. 어 발매가 되었는데아 진짜 시이야아 그래 좋아 좋아 멤버들이 다들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고생한 만큼 멤버들이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야 댓글에 사랑에 1위 시켜줄게 걱정 마세요. 아 네. 7월 16일 6시에 저희가 이렇게 또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저희가 캐럿 분들과 많은 형님들이 사랑 메게되었습니다 이번 앨범도 저희가 이게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활동을 통해 캐럿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가볼까? 갈자 음방 현장입니다. <웃음> 지금 시간이 한 11시 30분 정도, 네. 밤 11시 30분 정도인데 네. 아, 우리 캐럿들 이렇게 푹, 푹 지는 날씨에도 기다려주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많이 웃고 여러분들과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해 볼게요. <웃음> 그럼요. 약간 <웃음> <일단> 이런 식으로. <웃음> 그리고 또 언제나 무대를 보면 또 시원해질 거라는, 저희는 더워지겠지만 보는 분들은 시원해지게끔 <웃음> 그렇게 아마 볼 거,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네. 어쩌나 듣고 있는데 아, 누르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좋아서 어쩌나? 아. <웃음> 들어도 들어도 지내지가 않아서 어쩌나? 아이 참 어쩌나? 아 이렇게 고잉 세븐틴 캠을 들었는데 어 뭐야 찍히고 있었네? 아이커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그래도 잘생겨서 어쩌나? 어쩌나? <웃음> 뭐라는 거야? 와! 지금 이제 멤버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멤버들한테 가서 오늘의 소감이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지씨의 그 오늘 무대 포인트가 있다면 좀 한가지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아, 저는 팀에 잘 녹아드는 팬이라. 아. 아, 그럼 혹시 오늘 녹아드는 분들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 <웃음> 아 이런 포인트인가요 그런가 봐요 아 약간 좀 팀원과 이렇게 잘 융합되어서 먹어도드 그렇죠. 네. 뭐, 네. 활동 융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캐희들에게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아좀더 네. 길게 요파이팅파이팅아 좋습니다 오늘 파이팅파이팅 하시고요 네. 악산한 하실까요? 네. 아 역시 우지 형악산 네. 아 이겼습니다, 네. 아, 아 조슈아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무대를 하기 전에 지금 망가지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아, 지금 표정 연습하고 있어요. 어? 아, 지금 아, 이렇게 거울 앞에서 표정해요아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좀 상쾌한 네.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상쾌한 튀는 네. 그런 느낌이니까요. 톡통 네. <웃음> <웃음> <웃음> 튀면 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네. 내고 싶거든요.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키포인트는 조슈아다. 네, 맞아요. <웃음> 네, 장난이고요 네, 그냥 네. 전체적으로 안무를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오늘 캐럿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캐럿들이 좋아서 어쩌나 아,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무대 잘하시고요 네네 네. 파이팅 하시고 요아네 어쩌나 그 영어 제목이 오 oh 마이 이게 되게 감탄사라고 하죠 네. 영어로 감탄사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게 제일 어쩌나 어 어쩌나 잘 어울릴지 생각하다가 오 마이 갓 귀에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웃음> 정했습니다. 삼보판삼보판삼보판 쭈나야 부산 부산 사토리 무슨? 우짜냐? 이름 우짜냐 우짜. 여러분 너무 좋아해서 어쩌나. 니가 자꾸 생각나서 어쩌나. <clipping started noise> 자꾸 뒤가 보고 싶어서 어쩌나 아 이제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네. 많이 되고 지금 궁금해요 어떤 반응이 있을지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왜 아직도 호시야 나이 카메라 사줘 이거? 호시 하나 사줄 수 있잖아 오늘한테 그러면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뺏, 뺏어 주는 거아니야요 내놔. 어, 네. <웃음> 호시! 원우! 급세! 조슈아! 어? 뭐야왜 깨요? 네, <웃음> 저희는 오늘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야하야! <웃음> 하 야하야! 하. 이곳에 올 때마다 스페셜 MC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네저좀 아, 봐도 나랑 같이 하자 저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이게 잘 떠오르는 새별이잖아요 네, MC계의 나무들이또 이번 MC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꿈 하겠습니다, 네, <웃음> MC 꿈 네. 기대해주세요! 오늘 최대한 자연스럽고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야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기대해주세요 어, 응원해주신 우리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세븐틴과 캐리사의 새벽은 낮보다 뜨거우니까요 고마워요. 사전 녹가 파이팅. 정말 밤을 새서 두곡의사전녹화를했대감사합 진짜 와. 와. 와, 너무 높다 와, 세상을 사랑해. 와. 와. 와. 어? 무두가다깨졌다이고 <웃음> 우리 캐럿들이 진짜 밖에서 기다려주신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미안하고 그고 저희가 더더 더 좋은 무대를 보답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 우세나때우세나때의 응원법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 목소리가 또 너무너무 예뻤고 덕분에 노래 제목과 정말 잘 어울리는 감성을 느끼며 보컬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럿들의 새벽도 저희와 함께여서 나보다 뜨거웠다고 믿습니다. 정말 엄청 많은 캐럿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의 무대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 열심히,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무대를 하겠습니다.